누가 먼저 맞추는지 볼게요. 자, 이거,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자, 보이죠? 여기다가 떴습니다. 짠! 어디 있게? 자, 맞춰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맞춰봐, 얘들아.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보리살이자 간식 여기 있는데 넣는다 자 파, 여기다 넣어요 파란색 저기다 넣습니다 자자자 자. 자, 간식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손이 안 보입니다 손이 안 보이죠 자 손이 안 보입니다 간식 어디 있을까요 짠보리살이이세개 중에 있어 여기 있어? 냄새 맡아봐 없어? 아무것도 없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없어? 여기도 없네. 짠! 짠. 자 여러분, 야바이가 왔어요. 야바이가 아주 맛있는 간식이 왔어요. 간식 골라 골라. 간식 골라 골라. 간식 골라 골라. 어디로 갈까? 안 보이는 손동작. 어디로 갈까? 안 보이는 손동작. 손동작. 손동작. 자 여러분 골라 보세요. 하나의 손을 대보세요. 뭘까요? 손을 눌러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웃음> 맞춰봐. 어딨어? 한식 어딨어? 보리 보리 하나만 집어봐봐. 응? 쌀이야. 쌀이. 자리, 이세개 중에 하나 집어봐. <놀람> 아하 <inação> 사이야어른이어요이 <varias> <나는> 야, 아까 실패해놓고 왜 계속 종만 쳐? 보리살이 나와서 추첨할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이거야? 이거야, 보리가? 그리살거나봐 하나 둘셋네네개 뽑아서 네개또 뽑아봐 처음에 우리 하나도 뽑아 처음에 뽑히신 분발표합니다이별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뽑히신 분은 깜진의 크림빵님 깜진의 크림빵님 축하드립니다 어 쌀리가 하나 더 뽑았어요 뽑았네요 말티푸 살리님 말티푸 살리님 쌀리가 하나 또 했네요 할까요 성희님 어, 성인님, 성, ]님 성인님 님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세요. 다음 누구 신인가요 쭈옷빠 님. 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거 먹은 거예요? 쌀이가 먹은 건데. 나. 나. 나나미 님. 나나미 님보리 뽑아 봐요. 가한명 뽑았고. 어, 아, 보리 한번, 보리 한번 뽑았어요. 뽑았어요. 뽑았어요. 뽑았어요. 뽑았어요. 보리 뽑았어요. 았어요 보리 뽑았어요. 았어요 보리. 잠깐 나 뽑아 뽑고 줄게 말아 줄게. 멍멍멍 님. <웃음>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미스터트님 축하드립니다. 미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주세요. 알았어. 다 먹고 유한영님 축하드립니다. 유한영님 축하드립니다. 평철 알아볼 <웃음> 수가 없는데. 한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보리슬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에미야 귀찮구나 라는 얼굴이야 <웃음>